앙비루입니다 급하게 영상 찍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바로 메로나 맛 우유 용량 240ml 그냥 그 바나나맛 우유 그거 사이즈입니다 바로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뭐 색깔은 딱 봐도 연두색 아시죠? 그 메로나 아이스크림 개인적으로 메론나 아이스크림보다는 연합니다.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거. 결론적으로 뭐냐? 사 드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.